아, 그래서 뭐 하는데? 뭐 하는디? 네! 시를 써봐도 안녕. 매피스 도와가지고 그 날들 노래 부르기. 아 아. 아, 아, 아 오늘 목에 이렇게 잠겼지. 아아 아, 음. 안녕. <웃음> 뭐하니 뭐 얘들아? 뭐 해? 뭐 하는데? 감기 걸려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아이고. 이제 곧밥 먹을 거라고. 시흥목 티켓.. 아 티켓 왔어? 우리 TMI 파티를 하려고 음.. TMI 파티하자 헛소리 대잔치 오늘 코엑스 갔다가 집에 쉬고 있어요 어, 코엑스 갔다 니 코엑스에서 뭐 했어? 술 먹으러 나갈 준비에이 시간부터 술을 먹는다고? 이 시간부터 무슨 술을 먹고 난리야. 오늘 비, 비도 오니까 뭐빈대떡에한잔 하는 건가? 부럽다. 수시방람에수시방람에는 박람회. 뭐야? 수시, 수시 보는 뭐 그런 방람회가 있는 거야? 뭐야? 요즘 매실, <웃음> 매실에이드 넘나 맛있게 먹고 있어. 음, 나도 아침에 먹고 나왔지. 탄산수 사가지고 그 쿠팡으로 로켓배송 해가지고 탄산수 사가지고 거기서 매실, 그 매실에다 그거 타서 먹었어. 맛있더라, 맛있어. 머리 왜 이러냐고? 머리 이쁜데 왜 머리 이쁘잖아요. 안 이뻐요. 콧대 봐도 봐도 놀랍다. 난내 코라서 뭐 모르겠다 그냥 생긴대로 사는 거라 혹시 비 맞은 건 아니죠? 디스해버리네 음. 오늘 번개친 거 오빠 머리 맞은 머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있게 있는 거야? 머리 왜 이쁘잖아 머리 이쁜데 왜 머리 이상해? 머리 이쁜데 넌 취향이 안 맞네 난이내 취향인데 이거 우연이한테 토 달지마 그래 토 달지마 머리 이쁘지? 그래 메이크업 나이스, 오빠 <웃음> 아, 지하철에서 폰 날릴 뻔 까비까비 조심해, 폰 떨어지면 깨져 오빠도 떨어뜨려가지고 액정 조금 나갔다 씁쓸하다 액정을 몇 번을 고치는지 모르겠어 핸드폰 값보다 액정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어, 여태까지 배그 하다 왔어요 배그 안한지좀 됐는데 오랜만에 하고 싶다 배그 잘하니? 나 진짜 잘하는데 <웃음> 조각이 말을 하네 음, 라고 내가 한 얘기 아니고 여기 댓글에 올라와 있어서 맞아 조각이 말을 하는 거야 조각이 말하는 거 처음 봐? 알바 중입니다 알바 화이팅! 알바 힘들 텐데 아 나도 어렸을 때 알바했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고달프지 그 발이 너무 아파서 발 뒤꿈치가 막와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뒤꿈치를 막 덜어내고 싶을 정도로 아팠... 아팠... 몇 시간을 서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 알바 뭐 했냐고? 옛날에 얘기했잖아 오빠 뭐 중국집 배달도 해봤고 샤브샤브집에서도 해봤고 음, 친구네 가게에서도 해봤고 이제 퇴근했어요 뭐 벌써 아, 시간몇 시지?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배달해신 우연히 아니야 배달의 신 아니야 나 진짜 배달을 옛날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5분 거리에 있는 집 걸어가도 되는 집을 30분 걸려서 내가 간 거야 근데 딱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야 몇 층이야 하고 봤는데 14층인 거야 여름에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엘리베이터 막 수리하고 있어 이렇게 막 수리공 그 수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야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철가방 들고 야 이거 어떡하지 와 걸어 올라왔어 와 그래서 14층 겨우 올라왔어 땀이 막 해가지고 배를 둘렀어 띵동 예짠 배달이야 이랬는데그 아직도 기억나 그분의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문을 탁 열어주셨는데 제가 내가 이 철가방에서 짜장면을 두 그릇에 <웃음> 두그릇이있거든 짜면 두 그릇을 이렇게 꺼냈는데 내가 30분 동안 진짜 그 방지턱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찾은 거야. 바로 앞에 있는 집을. 그래서 계속 그 주변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다가 겨우 다른 배달하는 친구랑 마주쳐 가지고 그 친구가 야, 뭐야? 왜, 아, 왜 아직도 배달 안 했어? 그래서 아, 야, 왜, 못 찾겠어. 어디야?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야 저기 아파트잖아 바로 앞이잖아 그랬어. 아 저기야? 어 고맙다 가는데 진짜 가게랑 5분도 안걸리는 거기를 내가 방지턱을 막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지 짜장면을 딱 꺼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차장면이다막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비비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다 비벼서 왔어 차장면을 그래서 꺼내는데 손에 이 엄지에 짜장이 조금 묻어, 묻어가지고 예 짜장이 두 그릇 시키셨죠? 했는데 아 너무 창피한 거야 막 그분도 막 되게 당황 뭐지? 일단 돈은 받고 문 닫았지 바로 일단 받고 바로 닫고 <웃음> 다시 그 가방 들고 14층에서 내려오는데 아 사실 슬픈 이야기인데 너무 웃겨 딱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내려오니까 엘리베이터 수리하시는 분이 딱 뭔가 다한 것처럼 둘러보시더라고 버튼 누르고 하... 내가 좀만 일찍 갔으면 걸어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네 아르바이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지금 어디냐고? 여기 지금 매피스토 뮤지컬 대기실이야 이제 3회 남았네 짠하지? 음. 그랬던 적이 있어 옛날에 어 목걸이 이쁘다고? 고마워 목걸이 이쁘지 이게 이번에 나오는 그 목걸이, 이거 봐. 이 목걸이. 잘안 보이네? 이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더 이뻐.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 번째 뭐, 아니 뭐라고 써있나? 남우현. 거울로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여봉은 난못 받아봤는데. 새로운 여봉 안 봤어 아직. <웃음> ほ음 <웃음> <웃음> 오빠는 민초단이에요? 민초단이 뭐야? <웃음> 어, 오늘은 배터리 괜찮음 민트초코? 민트초코가 뭐? 난 민트초코 별로 안 좋아해 아니, 피...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초코는 좋아하는데 과자 있는 거는 먹는데 뭐, 초콜릿 먹으면 뾰루지 나더라고 뭐 나은지 안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유 뭐 유제품 이런거 먹으면은 바로 뭔가 얼굴에 뭐가 올라와 언제 대만에 와 대만 곧 가잖아 공부 열심히 해라 일본, 일본 친구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해 예전에 초코바 좋아 어 예전에 초코바 좋아했지 왜 좋아했냐면 연습생 때는 단계 땡겨 땀 너무 많이 흘리니까 연습하면서 단계 땡기지 아무래도 울림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거 다 예전에 얘기했는데 입덕한지 얼마 안 됐구나 울림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디션 보러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뽑히게 됐지 하하하하 <웃음> 왜 나왔어 저 뭐야? 식목일 드레스코드 정해줘요 드레스코드? 아무거나 입고 와그 정한다고 뭐다 입고 오지 않을 거잖아 립스틱 색이 뭔가요? 음, 립스틱 색깔? 빨간색인데 빨간색? 지금 쓴 거는 이거 썼어 유명한 건가? 뭐, 나 선물 받았어 립밤 여기 이렇게 거울도 있더라 이거 그냥 립밤, 립밤이야? 립스틱은 안 쓰지 이거 립스틱 아니야, 이런 것도? 립밤이라고 하나? 몰라 관심이 없어 사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늘 뭔가 무서운 컨셉인데, 무서운 컨셉이 아니라 <웃음> 뮤지컬을 할 때, 어, 헤어메이크업을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지 역할에 충실해야 되니까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줘 제발 정수리 긁는 거 귀엽다 이런 거 말고 TMI 좀 제발 써줘 재밌는 이야기 좀 써줘 제발 리스틱 이런 얘기 말고 <웃음> 오늘 소고기 먹는다고? 소고기 맛있겠다 나도 소고기 먹고 싶다 상추 튀김 먹고 상추 튀김 뭐야? 음 맛있겠다 상추 튀김. 갑자기 출출해지는데. 지금 몇 시야 이제? 현재 시간 알려주세요. 기가지니 현재 시간 알려줘. 7시 2분. 음 아직 시간 남았네 10분까지 하자 우리 우리의 수다를 10분까지 하자 양말 좀 신을게 이제 양말 잘 하시는 시간 i s i m dangerous 이 mm -hmm. 우연히 발 냄새. 뭔 소리야? 발 냄새 안 나. 발 냄새 안 나요. 무슨 소리세요? 안 나요. 우연히 발 향기 뭐야? 신발 뭐 신었냐고? 운동화 신었는데? 그냥? 운동화? 흰색으로? <웃음>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세요 무슨 노래를 부르라는거야? 어제..어제.. <웃음> 어, 어제 연습했죠? 어제 안무 연습했어요 어제 안무 연습했죠 안 보여줄 건데 안 보여줄 거야 나랑 같은..뭐야 뭐, 혼술 준비 중이에요? 오빠도 혼술 좋아요? 음..혼술 좋지 어제 나는 와인을 한잔 마시고 잤어 와인 한잔 마시고 잤는데 좋더라고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어, 이거 좀 빠르다 빨라서 다읽지 못하는데 중간중간에 읽는거지 아니 화이트 와인 먹었지 레드 와인도 맛있지 밖에 비 많이 오나? 만두? 물음표는 뭐야? 미라야, 뭐 자꾸 남만두래 만두 아니야 이제 이리 봐 턱선 보이지? 만두 아니에요 어? 여기 보이잖아 나의 턱선 흥. 기가 막히군 어, 날카로워, 날카로워 배웠다 여기 베어스, 짐은 살짝 없어질 뻔했어, 방금. 조심해야겠다. 너무 날카롭다. 어, 날카로, 날카로. 날카로. 어, 손 괜찮아. 아, 살아있다. 너무 날카롭다. <웃음> 쉐.. 딩이박스에쉐쉐아아니든 무슨 슨소쉐쉐아아야야턱턱이야 그냥 모른 척좀 하자 어쉐얘얘하하지마만는이박스네이 박스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해야겠다. 아, 턱선이 손베여가지고 밴드를 갖다 주네. 밴드 좀 붙일게요. 와. 손, 어, 심하게 베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DMI 방송이라 <웃음> 우리들끼리 이런 꽁트 여러분 이제 예,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을 드렸으니까 저 이제 준비하고 얼마 남지 않은 매피스토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또 공연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공연 보러 온 사람도 있지, 그치? 어, 이제 준비 옷 갈아입고 이제 마이크 쳐야 될것 같아 이제 프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짧지만 아쉽지만 다음을 위해서 안녕 바이바이